자, 홍 박사님,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인데,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이것 때문에 예. 한국도, 한국도 머지않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심지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뭐, 뭐 어떻습니까? 음, 망할 수 있죠. <웃음> <웃음>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시장이 붕괴될 여지가 있다는 예.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예. 다만, 음. 가능성의 확률로 보면, 음. 음. 그건 굉장히 낮다라는 거지.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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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글로벌 자산 비중을 늘려나갈 음, 음. 겁니다. 자, 런데 그렇지 않다면 음. 망할 거냐? 요 반론을 해보자는 음. 거죠. 즉,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 세계에서 혁신 국가 랭킹을 매기면 항상 1등에서 5등 사이에 한국이 들어가거든요. 예. 블룸버그에서 측정한 거는 세계 1위. 음. 그리고 세계 그 지식재산권 기구, 위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측정하면 세계 5위 음. 정도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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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음. 돈들이 거기에 있을 예. 거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음. 거기다가, 유로존 내에서 음. 또스위스 프랑이 독자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로화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자금들도 음. 거기 엄청. 예. 거기다 교육로로서, 음. 알프스에 또 터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으로 음. 봐야죠. 그리고, 아일랜드 좋다 그러는데, 음. 예, 세이프 헤븐 아닙니까? 예, 그 구글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어요, 여러분. 야, 그 구글 본사가 아일랜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대부분 분들이 또 생각 못하고 예, 있어요. 세금을 그렇죠? 아일랜드에 내는 거예요. <웃음> 세금 회피하러 그래서 구글 예. 잡으려고 그렇게 트럼프가 예. 법인세 인하에서 구글 들어오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음. 이걸 저희들은 보물섬이라고 부르는데 음.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도피처, 회피처들의 국가들 음. 리스트를 보면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바하마 군도, 케이먼, 음. 뭐 이런 그리고 모나코 이런 데들입니다. 음. 자,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한번 여행 가보세요. 음.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잘 사는지, 음. 그렇지 않죠? 저도 제가 가봤던 지역 중에서 두 군데는 그렇게 뭐일 인당 국민소득 7만 불이라는데, 왜 밥값은 이렇게 싸지. 어. 어. 그리고 음식 문화는 왜 이러지? 음. 그렇게 잘 산다는데 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소박할까? 음. 우리 이제 이유를 아는 거죠. 부자들이 거기에 주민 등록을 해놓고 살면서 음. 돈을 뿌려주는 걸로 음.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음. 국민의 중간값 소득 자체가 음. 아주 초선진국이고 경쟁력이 떠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 한국, 독일, 음. 뭐 어? 저기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은. 제조 강소국들, 음. 네덜란드까지 이런 인구가 그래도 한 2천만, 3천만 이상 되면서 혁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만 국한에서 보면 한국은 항상 음. 세계 탑이에요. 음. 그리고 학력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싱가포르가 세계 피사 점수 1인데 싱가포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웃음> 인구 600만짜리 도시국가에서 그렇게 교육에 오린하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이겨면 우리는 예. 5천만인데.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공부도 못하게 되고 경쟁력 다 잃어버려서 나라 망한다고 라 외치지 않는 한 나라 망한다고 라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예. 이 어마어마한 경쟁력과 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리고 정말 학생들 불쌍하잖아요. 저도 아직 초딩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아, 첫째는 대학생이고요. 차이가 좀 큽니다. 초딩 어, 제가 좀 학군지에 살고 있거든요. 예. 학원이 만화동대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학원 뺑뺑이 돌리고 있는 중인데 안 돌릴 수가 없는 게다 돌리니까. 예. 예, 불쌍해요, 불쌍한데 문제는 그게 성과가 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이 흐름 자체가 5년, 10년 안에 걷길 음. 갈지도 않다면 음. 결국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되는 가운데 분명히 동의하는 건 하나 있어요. 예. 정부의 재정은 아껴 써야 된다. 음. 그건 동의. 왜냐하면 노인들 특히 우리 의료보험론 내보셨죠. 예. 아 정말 저왜 파이어 한 다음에 <웃음> 지역의보로 갔거든요. 잠깐 세금 내면서 피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웃음> 서울에 집 있고 차 있으면. 예, 몇십이 아니고 예. 몇백을 내요, 여러분. 예. 그 은퇴를 고려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음. <웃음> 나이 들어서라도 그 법인에 어디 고용되어 있는 게 음. 정말 유리합니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드리고요. <웃음> 아무튼 우리나라가 의보료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게 훤히 보여요. 음. 왜 고령화되니까 의보 재정이 예. 죄송합니다, 거덜 나고 있는 중이니까. 국민연금은 음. 운용 선거가 너무 너무 좋아서 음. 아직 고갈 시점들이 더 미뤄지고 음. 있는데 의료보험 쪽. 재정이 저는 정말 걱정돼. 뭐계 의료보험 쪽은 인상하겠죠. 그 계속 뭐 써자니까 써자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급여 문제도 있고 예. 뭐 예, 여기까지. 아무튼 예. 이런 점을 생각해 볼때 음. 한국의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진다 동의. 음.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가 재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전 세계 42개 OECD 국가들 중에서 재정만 놓고 보면 노르웨이 다음으로 좋은 나라이요 예. 노르웨이는 산유국이니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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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님, 우리 회사 주가는 왜 이렇게 못 올라요? 전화를 음.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예.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가 2005년, 6년. 그때는 음. 현대중공업, OCI, 음. 뭐 태웅 막 이런. 예, 그 때죠? 중국 예. 중국 예. 관련주들이 <웃음> 100배나던 시기였을 때, 삼성전자 혼자 박스권이었고요. 또 음. 2015년에 또 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 음. 혹은 뭐 한미약품 등등 음. 바이오. 또는 코스메틱 음. 주식들이 10배, 20배가 나오고 있을 때 삼성전자 음. 빌빌빌 죄송합니다. 네. 빌빌거리던 시기였거든요. <웃음> 그때 제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네. 들었냐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왜그모형으로 운영되냐는 소리가지들었 적이 예. 있어요. 개인 친구죠. 음. 그 녀석이 저한테 아홍 박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음. 삼성전자만 20% 들고 있던데 그뭐 하는 짓이야? 음. 미래가 밝지 않은 주식은 줄이고 음. 네? 지금 성장 잠재력이 창창한 기업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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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음. 거죠. 다른 주식들 날아가고 있을 음. 때 혼자서 정체돼 있는 거북이 주식을 보면서 음. 울고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음을 음. 잊지 말고 예. 제발 사이드미러 보고 운전하는 그런 음. 식을 투자하지 말자. 운전할 을때 전방 주시를 해야지 사이드미러 보고 투자하면 죽어요. 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성과가 좋았다고 미래도 좋아지고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의 특징들을 선별해서 앞으로도 음. 그럴 거라는 다 식으로 그런 식의 투자들은